검소리. 검접패 소리. 아니요 울레라니까요. 아, 아, 뺐다 아, 이거. 스페어. 스페어. 스페어. 중 살짝 한발 앞에 셔세요. 중 전진 조신 어이 몸빙이래 빅쇼크 어, 그... 형한테 인사했다고요? 어 두줄리 하이어 그러는데 어, 안녕하세요 해주면 되죠 하우리가 친구 먹는 걸 수도 있잖아 맞네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제한시간 내 회수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 좀 폭청할게요 아, 아. 어우 눈앞에 연막 하나 더자띵 2개 있습니다 포 하나 폭개 있긴 한데 우리 들어 되겠네요 뭐, 아개스페셜 <놀보> 빨간이는 뭐야? 일본.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또또트네기 음, 음, 음, 일본 뭐야? 아군이 목숨을. 반피 반피 반피 반피. 어. 주거라 어. 어? 주거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일문에두명 있었는데 내가 왜 누가? 뭡니까? 일본에. 그게 어? 원래 운명이죠. 나나뭔줄 죽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무반인가 보다. 왜날 보러 가? <웃음> 중끝셋 오늘 형거의부 타겟인데요 지금 <웃음> <멈추는> <웃음> 오늘 영어내미 어서와고 그래. 뭐야 아, 어, 어, 둘 다. 와 둘다 야가보게삥 두개 있음 동 바로가죠 바로 그러면 샘, 샘, 샘, 샘, 샘. 검소리, 어, 검 s 배 소리, y Come, 배 o r r y Come, sorry. Come, s 아 r r y Come, sorry. Come, s o r 박스에두 번째 박스에푹 봐봐 주먹겠 없어. 2주 밖에 없어. 2 먼저 어 2주 전진 전어 우리 밖에 없어. 2주 밖에 없어. 2주 밖에 없어. 2주 밖에 없어. 2주 밖에 없어. 2주 밖에 없어. 2주 밖에 없어. 2어어 구, 굿모닝 형 건복 어, 뭐야 그 박스 포거나 엠마 하나 건복 쪽이었거든요 포거나, 포거나 포거나 가세요 그르네이 야가 2문 쌤때 쌤때 1문 쌤쌤쌤쌤쌤쌤쌤쌤쌤쌤쌤안나오실쌤쌤쌤쌤쌤쌤시려고요쌤쌤쌤쌤쌤쌤쌤 네. 응. 응. 어. 그다음에 가다복복 조심 나갔다, 어, 있어복와 점프 한번안하셨 점프 쌤때 쌤때 와, 고타임 하드 캐리. 정으로 아, 가야 박스포가 나 뒷박스 포가 나. 네. 바닥이야, 어, 나. 여기 엄마? 포포포 길게 핑 하나. 라디오 고 이거 1문제 쓰라고 무조건 없데 아, 그래 어서 이제 잘자고다임 다리반 나와줘 좀 제발 아이씨 아용다 누가 중가 동생 너욕 잘하잖아 고태는 다리반인데 검을 조심. 검, 오케이, 샘샘 먹으세요. 아, 오 와. 아, 잠깐만 아, 저피 개비 됐네. 고태 샷. 오. 고태은아닌아거 아니, 아니야? 아니, 말투가고인것같 아, 말그렇다고요 요새 연습 많이 하셨나 보네. 고태면 역시. 계속 요새 상위권이시더라고요 최근에. n c o 나왔다 이거. 박스 e r o 바다핑 두개 더. 와, 남불 반. 우와, 나가라. 나 h 나가 I g 먹었어, got b o x 아 s You s e 나 박스. t I've been t o g e t h e 뺐다, 이거. 스펠. 스펠. 스펠. 스펠. 스펠. 스펠. 스펠. 알펠 스펠. 스이 스펠. 스펠. 스 알았다 알았어. 둘, 둘, 둘, 둘, 둘, 둘, 해남들, 해남들. 하나 하아 아, 어, 끝났네. 아, 두 명밖에 안 남았구나. 어이, 죽간짜네아이 음. 그들을 획득했습니다. 건 바로 눈이 바로 총들것 같은데. 아, 이거 포카서 이분이. 아파스에 대파스 포 하나씩. 아, 또 검봉원에서 안 오다가. 망나 우왕 어때좀다 가봐 아 오. 하나? 나왔다 님와 어우 뭐야 중 살짝 한발 앞에 샷이요 중 전진 저신 안다, 그래, 중 야, 막아봐야겠다 또 막는 방법이 또있죠노리핑아 여기 넥핑 먹었네 팀 뭐야? 팀 뭐야? 아, 팀, 아, 어. 그, 그, 누가야누가야 쟤. 한명 반인데 공존가? 아! 아. 아, 미안. <웃음> 아! 미안! 아! 맞네. 아! 아! 길을 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나나나나 나, 티티 티. 훔쳐 맞았어. <웃음> 나 공기 하나 있고 눈동 앞에 쓰나? 알죠, 맞았네요. 어, 눈동 앞에 세명 있어. 곧굿 양. 이거 눈을 배 하나 뒤지 조심. 그래 어쩐지 타이밍 딱 맞춰서 나오네. 아, 습니다 아이고 쏘리요. 아, 안안 가고 들어가 줄 걸. 계단 포가 나? 오른쪽에 떼는데. 오. 우리 공 없는 거 같은데. 됐다, 됐다. 오 잠깐만 포안돼와 목. 계단 있어. 있어요. 뺏어, 뺏어, 뺏어, 뺏어. 눈 잔질한다 이거 눈눈눈가만히가만히야눈 많아야 돼. 둘둘둘둘가야도가하죠가만 하자 아이고 울통 울통 하나 울통 하나 못쓰나 했네 범에 있는 걸 쓰나고 둘다 쓰네 둘다 쓰나 나이스 둘. 둘. 얘 돌다스는. 호자 오. 아 만세. 만세 비아다저눈지형 갈게요. 저눈루로나 지금 아 아이고야. 박스피 하나, 편업피 하나. 잡 뭐? 이게. 간다 간다 간다. 어 이게 또 들어오네. 나 이상. 왜 소득이 없던데 건들. 왔다. 아군이 승리 샷터 아, 아, 아, 아 대전보다 크게 기나? 다시 눈을 베로. 뵈로... 확실히 이거 어하구만요와다보소 터널비 하나? 오 터널비 하나 터널비 하나 바닥비 온다 터널비 한개 더와둘오 복반동 한명은 약 많이 했는데 어이 범빙이래 이거 깔때얘기 얘기. 얘기 <웃음> 아 이거야 범들 어이 죽네 셋 범빙 같이 가요 뭐냐 안돼눈셋 율동으로 하나 둘 친구 다 들어갔다 두또셋아 아, 아니 형뒤 우리 뒤... 패배해 아니 <웃음> 형 그거 뛰어야 돼요 친구 메시지 하고 뛰고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우반영 나이스 뒤에 포가 나좀 반한 것 같은데? 포기네 터널 피하나? 뱅링하나? 터널 피하나? 아, 눈. 터하나피나나눈 먹었습니다. 아눈내아볼좀 나오란다. 삥삥삥. 나이 나이사. 와, 하하, 와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3 4하 하하, 하하, 3하4